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8분 이상이면 중간광고를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영상 길이가 길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까요? 영상 길이에 따라서 영상광고 수익의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지? 제 채널에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정렬 기준을 인기 동영상 순으로 놓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으로 쭉 내려서 조회수가천회인 두개의 영상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분 11초 짜리 영상이고요 두번째는 11분 56초 짜리 영상입니다 1분 11초 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1358원 입니다 영상이 긴 11분 56초 짜리 영상인데요 수익은 2390원 입니다 11만의 조회수 2개를 비교해 드릴 건데요 2분 16초 짜리 영상을 보면요 조회수 11만 2천회가 나왔을 때 28만 5 3 46원 이고요 11분 20초 짜리 영상은 추정수익이 25만 2965원입니다 길이가 짧은 영상보다 길이가 긴 영상이 오히려 수익이 적게 나왔습니다 음 지금 몇 개를 비교해 드렸는데 어떤거는 길이가 짧은게 더 수익이 많고 어떤거는 길이가 긴게 수익이 더 많습니다. 영상을 만드실 때 영상의 길이보다는 영상의 내용에 집중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